아... 어, 피곤해 아, 일 언제 끝나나 뭘 자기도 일 잘하고 있나? 빨리 끝내고 몰리 보자고 해야겠다 음, 바쁜가? 카톡도 안 보네 대리님. 커피요? 아, 완전 좋죠. 이거 대리님이 사시는 거죠? <웃음> 대리님이 사시는 거라면 사역도 달게 마실게요. <웃음> 아, 그렇죠. 나도 완전 피곤했거든요. 네. 응? 옆 팀에 무슨 일 있어요? 어, 알죠. 이주임. 저보다 입사 늦게 했을걸요? 네, 네. 아그 이쁜 신입 말하시는 거예요? 당연히 알죠 제가 또 이쁜 신입들은 다꽤 차고 있잖아요 아 정말 아, 저보다 이쁘면 견제해야 되잖아요 <웃음> 아니 근데요 그 이주임이랑 신입이랑 무슨 일 있었대요? 아 진짜요? 이주임이 그렇게 많이 혼났대요? 아... 이주임... 그렇게 안 봤는데... 어... 그럼 그 신입... 괜찮대요? 아... 아... 아... 대리님... 아... 제가 갑자기 급동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커피는... 제가 사서 들고 올게요. 네... 아... 대리님이 사주시는 거 먹어야 되는데... 지금 못 참겠어요. 네네네... 저 잠시만..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 이주임 진짜. 아,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? 아, 우리 자기 많이 놀랐겠다. 자리에도 없고. 아 어디 있는 거야? 아, 비상구 비상구. 여기 있네 <웃음> 자기야 자기야 여기서 뭐해? 무슨 일 있었어? 무슨 일 없기는 지금 눈 빨간데 울고 있던 거 아니야? 진짜로 아무 일 없었어요? 그냥, 그냥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왔어. 에휴, 일로와. 응? 혼자 울지 말고 이리와. 언니가 안아줄게. 우리 자기, 많이 힘들었나 보다. 원래 잘 울지도 않는데. 누가 이렇게 속상하게 했어? 누구야? <웃음> 진짜, 자기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속상하다. <웃음> 괜찮아. 괜찮으니까 울고 싶은 만큼 울어 응? 셔츠? 괜찮아 언니 셔츠 다 젖어도 셔츠 젖는 게 중요해 자기가 안 오는 게더 중요하지 괜찮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울어요 <웃음> 왜, 자기야? 이제 좀다 울었어? 그럼 언니 얼굴 좀 봐봐. 응. 언니 얼굴 좀 보자. 이내 응. 새끼. 눈 토끼 눈된것 봐. 예쁜 얼굴. 화장 다 번졌네. 언니가 이거 고쳐줄게. 콧물도 나왔어? <웃음> 그럴 줄 알고 휴지도 챙겨왔지 있어봐 자! 코 흥! 흥해 흥! <웃음> 그래도 이렇게 웃으니까 다행이다 응?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고 왔냐고? 어... 언니가 초기 좋잖아. 그냥 왠지 여기에 자기가 있을 것 같아서 왔더니 우리 자기 울고 있네. 놀랐어. 울고 있어서. 그래서 이제 좀 마음 괜찮아졌어? 음, 괜찮아졌어. 그래도 속상하긴 해. 에이. 그럼, 언니가 달달한 거 사줄까? 달달한 거 말고 뽀뽀? 어, <웃음> 애기야, 여기 회사인데? 아, 그치, 이쪽비 선고 사람들 많이 안 온다고 내가 말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걸리면 어떡해? 대신 달달한 핫초코 사줄게, 응? 마초코 사줄게요. 응? 언니 입술보다 달콤한 게 없다고. <웃음> 와. 우리 자기 회사 다니더니 입담이 늘었네. <웃음> 미치겠다. 그래. 이따 가져가라. <웃음> 이제 좀다 괜찮아진 건가? 이 정도면 달달 좀 했어? <웃음> 부끄럽잖아 회사에서 진짜로 이러다 사람들 지나가면 어떡해 응응. <웃음> 그러니까 신인님 저랑 같이 커피 사러 가시지 않으시겠어요? 네. 제가 대리님한테 커피를 사다 드려야 하거든요. 그런 김에 제가 신인님 핫초코도 사드릴게요. 괜찮으시겠어요? <웃음> 네. 그럼 같이 가실까요?